정우의 비하인드 뜯는데, 이뜯는데 <웃음> 카메라가 있으니까요. 이게 뭐라고? <웃음> 긴장된다 <웃음> 네? 회사 채널에 첨몇방으로이게으로이 김으로. 이주세요 아니 이곳어디이 사신거지 이김이렇게주이하고있으면 음, 내가 자를 때 바보가 되는데 <웃음> <웃음> 오. 정우의 비하인드. 여기서 <목소리> 헤어질 것 같아, 느낌은. <웃음> <웃음> 느낌은. <웃음>